아 이건 진짜로 말, 말도 안 돼. 유튜브.. 이.. 이.. 이.. 2천명?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와 이거 진짠가요?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오류난거 아니고? 구독자가 1 0 0 0명이 되면 감사 인사드리는 영상을 찍어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구독자 2 0 0 0명 갑, 갑구이 갑구이가 되버렸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 추천 영상에 뜬거예요 진짜 그냥 안 지나가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영상을 업로드 한지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응이 뜨거워져가지고 진짜로 어안이 봉봉해요 지금도 어, 그런데 이 영상에 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공통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 인사를 전할 겸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텐션 무엇이냐 어떻게 그 멜로디에 리듬을 타냐 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제 나름대로 일어나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저렇게 몸이라도 흔들어야지 좀깨더라고요 저도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게 습관이 되어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도저히 맨정신에 못하겠더라고요 난... 날 놓자 내 몸을 알람에 맡기자 이런 마인드로 그렇게 좀 텐션을 높였던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땅똥땡띵끼리땅띵땅띵 땅땅 띵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좀 짜증나셨죠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자두 번째 질문으로 어,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그리고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지 않았는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시도 안 돼서 잘 때도 있었고 12시가 넘어서 잘 때도 있었는데 보통은 11시에 취침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최소한 6시간은 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항상 11시에 누워서 잠을 잤는데 6시간 정도 취침을 하니까 막 그렇게 하루종일 피곤할 정도로 힘들진 않았어요 다만 처음에는 일찍 자는 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한 날에는 에너지가 많이 쓰여서 그런지 한 저녁 9시 10시만 돼도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뭘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보정 기간이한 달이었기 때문에 한달 영상을 매일매일 찍다 보면 영상 클립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에 다 편집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날 찍은 영상을 노트북으로 옮겨서 어떤 부분을 사용할지 간단하게 편집하는 작업을 했고요 저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원단 회사에서 사진 찍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 안 먹으면 총 정말... 배고프거든요. 제가 또 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아침 식사 재료를 간단하게 준비만 해놓고 이제 6시에 헬스장에 문을 열면 운동하고 와서 밥 해먹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데 간혹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경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일어나서 그냥 축구를 좀 즐기기도 했습니다 네번째로 아직도 5시 혹은 6시에 일찍 일어나냐고 여쭤보신 건데요 지금은 저 스케줄로는 기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 쯤에 저에게는 12시에 지침해서 6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요즘은 6시 반에 일어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은 오전에 뭐좀 거창한 걸 하기보다는 제가 다시 대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4학년이라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날 뭘 공부해야 될지 그날 또뭘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줄만 정리를 하고 역시나 밥 없이 못 사는 놈이라서 아침밥 해먹고 8시가 되면 지금은 알바를 하거든요 알바하는 곳에 출근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네 그렇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이 켜져 있다고 혹시 불을 켜고 자는 거냐고 여쭤보셨는데 아 그런 것이 아니고 먼저 머리맡에 있는 저 스탠드 전원을 켜고요 바로 삼각대에 끼워져 있는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고 영상에 쓸만한 타이밍을 찾고 이렇게 또 리듬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저 조명을 켠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매트리스는 레이디 가구 매트리스 몬스터 필로우 탑 슈퍼 싱글 60T 입니다 혹시 구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댓글로는 이걸 촬영했기 때문에 저 정도 성공한 거지 혼자 하려고 했으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닌 게 저도 예전에 일찍 일어나보려고 정말 많은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뭐 봐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실패해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이걸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자 그렇게 한번 해내면 좀 습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 유튜브도 개설을 하게 된 거예요 꼭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도 뭐 일찍 일어나고 싶으시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란게 또 지켜봐주고 은근히 또 채찍질을 해줘야 또더 능률이 올라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러분도 아침 5시에 일찍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지만 그만큼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저의 경우는 11시에서 5시까지 취침하는 것보다 12시부터 6시까지 취침하는 게더 낫다고 느껴져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패턴에 맞게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영상이었으니까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 영상을 보고 자극이 되었다 동기부여가 되었다 라고 써주시는 댓글을 볼 때마다 아 정말로 이 저의 작은 도전이 그리고 이 영상을 좀 만들 줄 아는 저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게 정말로 감사하고요. 제가 더 뿌듯하고 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어요. 예전부터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모두 한분한분 한 분, 댓글 하나 하나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사랑 주시는 것만큼 더 크게 보답할 수 있게 유익하면서 재밌는 영상 제가 자주 업로드는 못하지만 양보다는 질을 팍 올려가지고 퀄리티 있는 영상들 많이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한국타자을 구독해주시고 한국타자의 영상을 보는게 후회되지 않게끔 열심히 할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댓글 중에 잘생겼다 뭐 매력있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신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